자, 먼저 11자 탑 포즈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11자 탑 포즈는 말 그대로 워킹을 하고 걸어보셔서 11자로 편안하게 서주시는 걸 말합니다. 자, 11자로 섰을 때는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리에 정확하게 무게중심이 반반 나눠진 상태로 11자로 서주시는 걸 말합니다. 11자로 자, 이때 내 발과 발 사이에 내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11자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핑킹 후에 한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11자 탑보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